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입니다 아 오늘 그 오전에는 시장이 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제 낙폭을 만회하면서 코스피가 거의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보시면 어 역시 이제 제약주들이 어, 계속 이제 흐름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동안 어그 감기 약 그리고 원료의 약품 관련 주들이 약간 이제 수그러들었고 어, 진단 키트 관련 주들이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전면으로 부각하면서 어이 제약주의 흐름을 좀 이어받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이 진단 키트 관련 주, 요 상승했던 원인은 어 중국이 제로 코 제로 코로나를 이제 포기하면서 어이 PCR 검사소 운영이 중단되는 어 이유로 인해서 감기 환자, 코로나 환자가 이제 뒤섞인 상황으로. 병원의 일반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계속 이제 밀려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자가진단 키트 수요가 폭증 폭증에 대한 이런 기대로 오늘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한번 진단 키트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노엔텍 얘가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한 상한가로 마감이 좋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퍼는 29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1800억대. 그리고 수젠이 뭐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오늘 이제 급등을 했고, 퍼는 이제 급등을 하면서 퍼가 이제 4배 수준, 어, 2배 수준에서 이제 4배 수준까지 이제 올라온 모습이고, 어, 1, 2, 3분기에 어, 3,000원 가까이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얘도 마찬가지, 1900억대. 어, 상한가나 16% 갔어도, 어, 어, 거의 뭐 이제 2천억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아주 가볍습니다 이게 움직임은 어, 대부분이 다 이렇게 경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 중소형 주들이 가벼운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 요놈이 어, 이제 어, 퍼두배 수준이죠 어, 9천원을 벌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진단 키트 중에서는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그 낮은 퍼를 가지고 있는 놈이죠 엑세스가 PBR로 보시면 얘도 어 PBR 여기 평균이 2.6이니까 0.7 정도면 뭐 상당히 이제 어 낮게 지금 어 밸류도 낮게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XS 바이오고 시총은 이제 다소 무겁죠 얘네들보다는 5천억대. 어 그리고 휴마 얘가 이제 퍼 3배 수준이고 랩지노믹스 5 배. 어 그리고 이제 SD 바이오 어 얘가 이제 이중에는 시총이 가장 무겁습니다. 이게. 퍼어 퍼는 3배 수준이고 버는 걸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이 적자 기업들도 이제 움직임이 좋았지만, 젠큐링이나 어, 압타머 같이 이런 종목들. 하지만 얘는 이제 버는 수익으로는 가장 많죠. 거의 12,000원대를 벌면서 퍼는 3배 수준이고, p b r 는 이제 1배 대입니다 3조 4천억. c 제는 이제 분기배당 주고, 어, 얘도 이제 3% 반등했고, 1조 5천억. 퍼는 8배 수준에 있고, 어 그리고 상승률이 이제 낮았던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19배, 10배 수준 그리고 초록뱀미가어 적자 기업이지만 PBR로는 이제 0.5로 이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어 부채가 가장 낮은 쪽을 보시면은 압타머가 예, 어 6%대 아주 낮은 부채비를 가지고 있고 시총이 가장 낮은 거는 이제 젠큐리 어 얘가 이제 410억 그리고 이 자회사 어, 지분 지분이 이제 어, 지분 이슈로 해가지고 얘가 오늘 좀 어, 상승흐름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어, 상당히 이제 가볍 가볍기 때문에 움직임이 이제 활발히 좀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여기. 어, 그럼 다음 한번 간단히 이들 종목 차트를 한번 몇개 종목만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나노엔텍이 얘가 뭐 흐름은 가장 좋았습니다 오늘 상악가 가면서 이 200일선 장기 평선까지다 돌파를 한 모습이죠. 어, 수젠택이 아, 얘도 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입니다 지 200일 선까지도 이제 돌파한 모습이고 어, 얘가 그 코로나 당시 때만 해도 이 65,000원 대까지 찍었던 종목이죠 지금은 이제 거의 나락으로 이제 떨어졌던 상태지만 어, 중국발 관련해서 어느정도 좀 상승세를 이어갈지 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 xx바이오 뭐, 퍼루바설는 얘가 이제 가장 그 낮은 수준에 있죠 그리고 어, 거래량도 오늘 상당히 이제 많은 수준이 터졌죠. 여기 요기, 요기에 비해선. 그리고, 어, 얘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120일 선도, 어,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3,000원대에서 한번 이렇게, 어, 상승세를 23,000원에서 이제, 어, 가장 이제 저항선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이죠. 어, 그리고 월간으로 보시면 이제 얘도 코로나 때는 이제 6만원대까지 찍었던 종목이죠. 엑세스 다음은 휴마시스. 이거 보시면은, 어, 얘는 이제 거의 이 예전에 비해서, 어, 그 코로나 당시 때 비해서는 이렇게 거의 많이 빠진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고점은 최고가가 이제 36,000원 때까지 한번 찍었었던 종목이죠 휴마 어, 젠큐릭스에는 뭐 상태가 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죠 이게 보시면은 요 지금 사 어. 하지만 이세달 가까이를 지금 누워서 거의 이제 어 누워있다 시피 있었던 종목이 오늘 이제 벌떡 일어났죠 하지만 이제 윗거리는좀 길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엔젠 바이오 지분을 얘가 이제 12%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그 지분 가치가, 어 또이 반영되면서 얘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 월로 보시면은 얘는 20년도에 이 코로나 당시 때보다도 지금 더 하락해 있는 아주 그, 어,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 젠큐릭이죠. 아 다음은 앞타머입니다. 시청이 뭐 700억대라 뭐 상당히 가벼운 종목입니다. 얘도. 어 그리고 월로 보시면은 얘도 뭐 이렇게 그다 그, 어, 20년도에 이후로는 이제 계속 나락으로만 떨어졌던 앞타머. 어, 다음은 초록뱀 헬스케어입니다. 지금 1700원대에서 뭐 500원대까지 뭐 거의 뭐반토박 가까이 이상이 났었죠. 그리고, 어, 현재는 지금 21선, 여기 보시면 이제 21선 타고, 어, 그래도 이제 꾸준히 이제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초록뱀이. 어, 그리고 월간으로 보시면은 요, 요 때, 뭐 계속 이제 얘도 뭐 횡보 중이었다가, 어, 거의 이제 밑으로 많이 빠진 상태죠. 다음은 아, 미코 바이오베드입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도 이제 움직이고, 어, 한때는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2만원대까지 왔었고, 나락으로 떨어졌죠. 이게, 어, 낙폭으로는 여기 있는 진다키트 중에 이제 가장 낙폭이 크죠. 어, 오늘 이렇게 한번 진다키트 관련주를 살펴봤습니다. 어, 20년도 코로나 초기 때 이런 진다키트주들이 어, 급등을 하면서 어, 뭐한 두, 두 배에서 다섯 배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죠. 그 뒤로 계속 이제 시장에서 소외를 받으면서 2년 가까이를 계속 흘렀던 종목이 진단키트 요 관련주입니다 지금 뭐 중국에서 봉쇄 해제하고 또 코로나가 어떻게 양상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면 이들 종목도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